다라다타트 고도로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어, 이 최첨단이네요, 사장님. 다라다르 <웃음> <웃음> 네. 제가 새로 구매한 다마스 마이크로버스 버전입니다. 어, 이게 수동 차량이라서 어, 스틱으로 운전을 하셔야 돼요. 저는 상관없는데 와이프 때문에 일단 저희가 세미오토 이제 반클러치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미오토 클러치라는 제품의 회사고, 이 음, 어, 클러치를 보시면 일반 클러치와는 좀 다르죠. 이렇게 체인으로 구동을 하게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스틱에 버튼을 누르시면 이 클러치가 자동으로 눌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반클러치는 항상 눌러져 있어서 어, 시동은 꺼질 일이 없어요 사장님께서 설치를 해주고 계십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보드를 설치를 하고 계신 모습이시구요 메인보드가 옛날 거라서 네. 요거를 요즘 걸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릴게요. 아 예.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장님 그 네. 수동인데 요 세미오토를 네. 설치하시는 분이 요즘 뭐 많으실까요? 저희는 어, 많으시죠. 아 어, 보통 보통 이제 업무용 차량들 네. 아니면 화물 뭐 이래 업을 로 정, 하시는 용달 하시는 분들은 네. 아직까지도 수동차 많이 타시거든요 그쵸 예 <웃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크러치 밟는게 너무 힘이 드시죠 하루종일 크러치를 밟았다 뗐다 하셔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도 세미오토를 이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음... 이런게 있는 이런 제품이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 특히나 이렇게 정체되거나 하면 클러치 네, 계속 그렇죠. 누르시는게 피로감이 네.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운전병이어서 운전병이어서 아 고그 <웃음> 고통을 제가 네. 심히 잘합니다 제가 그렇죠. 제가 군대 2년 8개월동안 네. 네. 제가 킨뛰로스가 15만 었었나 2년동안 아 아유, 아유, 그래서 15만 확실대단하신데예 거의 기록이었어요 제가 네. 거의 다른 운전병에 비해서 네. 엄청 많이 뛰어서 제가 의경 출신인데 아 육군 같은 경우에는 <웃음> 네. 그렇게 뛰는 킬수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는 뭐 하루에 한 3,400km는 기본으로 뛰었으니까 음. 아 저희, 저희가 저희 뭐죠? 그 의경들 타고 다니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 거기도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해드렸죠 아 버스도 네. 가능한 거예요? 네네. 어. 버스 있으면 뭐, 많이 수월하죠. 네. 그리고 그래 뭐, 훈련 나가고 하면, 요즘은 또 뭐, 군인들도 네. 이 수동, 전부 다 사회에 있을 때, 면허증 딸 때, 오토면허증을 따서 그쵸. 들어오시고, 또 수동을 운전해 본 음, 경험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수동 자체가 워낙 또 힘든 차고, 운전하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문의가 제가 그 변환 시기에 이제 최대 피해자죠. <웃음> 제가 공상 군번이었는데. 아, <웃음> 그 뒤에 들어오 후임들이 네. 다 이제 스틱이 네. 상이 운전이 어설픈 거죠. 그그말년이면제 그렇죠, 그렇죠. 그 운전대를 놔야 되는데 네. 저제대하게 하루 전까지. <웃음> 아이고 <웃음> 제가 이제 대장님 제 1호차 운전병이었는데. 네. 아, 그래도 대장님 네. 1호 청 운전병이면 좀 편하지 않나요? <웃음>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후임들이 네. 제가 다 잘못 네. 만나가지고 네. 대장님 출동 안 하시면 네. 부대에서 쉬어야 되는데 뭐그 복사라 는데그 이제 MIT 네. 뭐 트럭도 하고 네. 버스도 신병들 데리러 가고 이게 버스잖아. <웃음> 지휘 차량도 제가 이제 일주일 네. 제대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놓았었는데. 네. 그 일주일 사이에 후임이 대장님 모시고 가다가 사고를 내는 바람에 <웃음> 대장님이 죽기 싫다고 <웃음> 가는 날까지, 제대한 날까지 네가 좀 해라 <웃음> 이래갖고 내가 아 최악이었지 진짜 그러니까 그때 다 이제 오토들만 하다 보니까 어, 그렇죠. 스틱을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웃음> 자 메인보드에서 이렇게 세팅을 자 지금 방클러치 상태를 세팅을 해주고 계신 건가요 지금? 네 지금 이제 반클러치 위치라든지 요런거 네. 지금 세팅하는거죠 중 어, 그거는 이제 그 스틱에 그렇죠. 부착되어 있는 그렇죠. 버튼으로 네네 어... 그래서 이제 메인보드에서 클러치 세팅하는 모드로 들어가서 세팅하는거죠 네, 신기하네요 세팅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그 차량마다 유격, 클러치 유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메인보드랑 그 클러치 유격을 세팅을 해주고 계신 모습이세요 자, 세팅이 끝나고 이제 메인보드를 고정해주시는 모습이시고요 메인보드는 절대 뭐 음료나 네, 물을 쏟으시면 방전 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전원 버튼입니다. 네. 예. 항상 시동 거시고 요거 전원을 켜시면요. 네. 예, 크러치 페달 자동으로 당겨줘요. 네. 예, 그럼. 네. 예,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크러치는 항상 바닥 끝까지 당깁니다. 네네. 네. 이, 여기 보시면 녹색불 깜빡거리잖아요. 네. 이 녹색불이 출발 모드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녹색불 출발 모드에서는 항상 차가 정지하면 녹색불 출발 모드로 출발을 하시고요. 네. 그럼 지금 불이 깜빡깜빡거리죠. 네 불이 깜빡깜빡 끊인다는 거는 크루치 페달이 바닥에 내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동으로 크루치 페달 기계가 네네. 자동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여기 기어봉에 기어 있는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네. 그냥 바로 기어 이렇게 바로 넣으시면 됩니다. 아, 네네. 예, 버튼 누르실 필요 없습니다. <웃음> 차서 있을 때는요. 그리고 여기서 밟대고 브레이크 악셀을 밟으면 차 이렇게 오토처럼 반크러치를 음.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면서 오토처럼 네네.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예, 출발하고 다시 또이 녹색 불 출발 모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토처럼 네. 크러치를또 자동으로 네네. 당겨줍니다. 반크러치를 음.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자, 다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서면 크루치가 자동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음. 여기서 후진 기어도 이 버튼 누르지 마시고 그냥 후진 기어 바로 넣으시면 돼요. 어. 후진 기어 바로 넣으시고 그냥 엑셀 이렇게 밟으면 네. 이렇게 반크루치 오토처럼 반 네. 크루치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차를 부드럽게 음. 네, 출발시켜줍니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음. 다시 또 서면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서면 이 녹색 불은 또 크루치를 자동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기어 일단 넣고 이렇게 앞으로 당길 때도 이렇게 네네. 하시면 되구요. 네. 자, 이제 여기서 먼저 달릴 때, 네. 달릴 때는 이제 이 버튼을 누르고 기어 네. 변속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 되는 건데, 아, 일단 저기 밖으로 잠깐 나가볼까요? 여기서는 너무 좁아서, 네네. 예, 좀 달리는, 그를 테스트 해보기가,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출발해서 차가 달리지 않습니까? 네. 차가 달리면 이 버튼을 누르고 합니다. 자보죠 네. 버튼 누르시고요 네. 기어 변속하시고 그냥 다시 악셀 밟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크루치는다 위로 자동으로 액셀을 네. 밟으면 크루치는 자동으로 위로 다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네. 네. 다 네. 예. 네.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차가 달리면. 네. 예, 버튼을 누르고 기어 변속하지 않습니까? 네. 예, 버튼을 누르고 기어 변속하면 이렇게 불 색깔이 보라색으로 음... 바뀝니다. 네네. 이 보라색이 주행 모드입니다. 네. 차 항상 어, 주행 모드는 이제 버튼 누르고 기어 변속하면 예, 주행 모드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고 이 주행 모드가 되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크러치가안 내려가요. 음... 그러면 이제 수동차는 엔진 브레이크를 써야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달리는 음. 지금 2단이면 2단 내가 뭐 달리는 속도에서 이제 뭐 4단, 5단 달릴 때 이제 차가 정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제 풋 브레이크만 가지고 이제 제동을 하게 되면 네. 이제 풋 브레이크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수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쓸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서면 이렇게 녹색불로 하시고 음. 녹색불로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하면 여기서 버튼 누르고 기어 변속하고 악셀 밟고 네. 네. 네. 다시 버튼 누르고 기어 변속하고 악셀 밟고 이러면 이제 불 색깔이 이렇게 주행 네. 모드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네. 네. 네. 바뀌고 여기서 다시 계속 이제 여기 똑같습니다 그냥 버튼만 누르고 기어 변속하고 악셀 밟으시면 되고요이 네. 네. 주행 모드가 되면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크러쉬가 안내려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여기 써야 된다면, 네. 이렇 브레이크 밟으면서 그냥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출발 모드로 바뀝니다. 음... 예, 자동으로 녹색불로 바뀌죠. 네네네. 예, 그러면 녹색불로 서 계시다가, 서면 기어는 출발할 수 있는 기어 1단으로 넣어놓고, 네. 신호 대기라든지 뭐 기다리시다가, 네. 뭐 앞차가 출발하면 여기서 이제 엑셀만 밟으시면 되는 거죠. 네. 엑셀을 밟으면 차는 이렇게 부드럽게 네. 출발을 가고요. 네. 그래서 기어 변속은 버튼 누르고 네. 기어 변속하시면 되고, 네. 예. 예, 이게 다 입니다. 사용방법은. 음. 네. 오르막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오르막에서 섰다가 올라갈 때 뒤로 덜 밀리게끔 잡아주는 네. 기능입니다. 네. 다음 지금 이 출발모드 녹색불에서 네. 지금 이제 기어를 일단 넣지 않습니까? 네. 일단 넣은 상태에서 이 버튼을 두번 누릅니다. 두번 어. 따닥 누르면 네. 이 어. 하늘색으로 네. 불이 바뀌죠. 네. 그러면서 이 방크러치를 강제적으로 올려서 엔진의 힘으로 차를 먼저 잡아주는 음. 거예요. 음. 네. 네. 그래서 엑셀을 밟으면 뒤로 안 밀리고 그냥 네네. 바로 음. 치고 올라가는 기능이죠. 이런 네. 기능도 음.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주행하면 그냥 자동으로 트요 주행 네, 그냥 보도로. 주행할 때는 네. 그냥 차가 달리면 이제 버튼을 눌러서 그냥 똑같이 네네. 기어 변속만 해주면 음. 자동으로 이렇게 주행고도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네. 네. 어, 거의 최첨단이네요, 사장님. <웃음> <웃음> 기능들이 뭐... 운전하는 데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처럼 네. 거의 흡사하게 그, 그래야만이, 어, 디스크 산발의 수명도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클러치 잡고, 잡고 있으면 산발이 나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브레이크 밟고 서면 음. 다시 이제 자동으로 출발 모드로 바뀝니다. 음. 그러면 다시 그냥 후진기어 바로 넣으시고 뒤로 후진하시면 되겠니다 아 그래도 차는 잘 구입하셨네요.